형,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지? 지켜봐줘, 형 나는 또한번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? 이게 옳은 선택인 거야 그렇지? 지켜봐줘, 형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힘낼 테니까 절절 바람을 꿈꾸는 자가 이곳에 있으리 잊지 않을게 형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